왜냐면 이렇게 잘라놔야 우리 손님 입장에서는 포기를 해요 블랙형은 사랑이다 스포츠머리 오늘 손님이 스포츠머리를 자른대요 이렇게 머리 긴 거를 아깝다 좀 아깝게 하네 아까우면 안돼 <웃음> 형태는 이렇게 투블럭을 잘랐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투블럭 머리를 잘랐던 머리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스포츠로 자를 거예요 스포츠머리 자르는 거 이거 간단하게 자르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좀 따라해 보세요 우리 손님들 그 이렇게 딱 오셔서 스포츠머리를 자르고 싶어 할때 기본적으로 먼저 틀을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위에 머리가 너무 기니까, 스포츠 머리 자를 때 아예 그냥 중간을 먼저 이렇게 잘라주세요. 예, 네, 괴롭지 않게. 이렇게 해서 중간을 한번 이렇게 뚝 잘라주세요. 맞춰서. 위를 90도 들어가지고, 잘라주시고, 머리가 조금 날라다니지 않게, 물을 살짝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잘라주세요. 듬성듬성 자르는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렇게 들었을 때이 뒷머리 쪽에 있는 머리랑 끌어서 앞머리에 오는 머리랑 같이 가이드라인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그냥 내가 대충 잘라도 이렇게 손님이 불안해하지 않고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앞머리도 바로 그냥 잘라주세요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잘라놔야 우리 손님 입장에서는 포기를 해요 <웃음> 더 이상 뭐 길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아, 예.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현재 이런 식으로만 잘라 놓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머리에 가이드 라인을 잡아서 같이 이런 부분도 다 잘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 주시고 좀뭐 처음에는 볼품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약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잘라 주시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나오죠. 뭐. 되게 좀 깔끔하게 나왔어요. 요거 이제 스포츠 머리로 갈 거예요. 일단 머리를 잘라놓고 해야 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옆머리 같은 경우를 머리 자를 때 옆머리는 투블럭이었던 거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를 그냥 가위로 잘라주시면 거의 아주 좀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한번 잘라볼게요. 보세요. 자 흔치 않은 스포츠죠? 그래서 <웃음> 이럴 때좀 많이 배우자고요. 저희는 자 이렇게 들어서 빛과 빛과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들어서 그냥 이렇게 같이 같이 이렇게 해서 위에랑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툭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잘라 주세요. 그 다음에 클리퍼 될 거예요. 앞머리 부분도 같이 이런 식으로 같이 이어서 근데 좀 이렇게 잘라 내니까 좀 모양새가 나오지? 아 네네네. 그러니까 손님들은 어느 정도 빨리 모양새를 잡고 싶어해요 우리는 좀 간단하면서도 적당하게 스포츠 자르러 오셨으니까 스포츠를 맞춰서 좀 잘라 주는 것처럼 보여드리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훨씬 깔끔한 머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옆머리 같은 경우는 클리퍼를 댈게요 클리퍼를 댈 때는 똑같이 그 윗부분을 그대로 90도로 이렇게 올려서 일자로 잘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투블럭 라인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한다는 생각으로 살짝 이렇게 쳐주세요 우리가 거울을 안 봐도 손님이 딱 보면 어, 이 깔끔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때? 그치? 좀 라인이 잡히지? 이렇게만 어, 해도 손님은 아 깔끔하다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 주시면 되고 튀어나온 부분들 을이 부분을 자르기 위해서는 클리퍼 한 6mm 정도로 잘라 줄게요 왜냐하면 머리가 길었던 사람이었고 그 투블럭 했을 때 6mm가 있기 때문에 그 6mm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손님은 그래서 6mm 정도가 나요 여기서 갑자기 너무 하얗게 이렇게 치거나 그러면 좀 당황스러워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하고 잘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6mm 6mm를 이렇게 딱 잡으시고 커트 라인 쪽에 밑에 부분은 이렇게 6mm를 잡으시고 그대로 너무 올리지 마시고 이 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많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밑에서 위로 살살살살 올려주시고 요 정도만 올려주신 상태랑 그 옆에랑 같이 이렇게 맞춰주시고 귀는 꼭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빗으로 같이 이렇게 같이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포츠 형태가 나올 거예요 우리 손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손님들 스포츠 잘라달라고 다 하셔서 너무 짧게 자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손님들은 잘 모르니까 어 우리 미용사가 알고 있는 스포츠는 너무 짧게 자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거는 절대 오산이에요 그거는 절대 손님들은 싫어하세요 그래서 적당하게 좀 짧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좋죠 그에서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잡히죠 그래서 이제 뒷머리 라인하고 옆머리랑 같이 맞춰서 여기 뒤에도 위에까지 올렸던 투블럭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춰주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바로 이렇게 들어서 없애주세요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쫙 이거를 너무 바닥에 이렇게 붙이시면 안 돼요 빗을 붙여서 자르는 게 아니라 떠 있는 머리 정도의 위쪽만 이렇게 살살 걷어내 주신다고 생각하고 일자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벌써 라인이 잡히죠 다시 6mm를 잡은 상태에서 밑에를 살짝, 살짝 이렇게 올려주세요 너무 푹 올리는 게 아니라 밑에만 올려 주세요. 그리고 다시 가이드 라인 잡아가지고 가이드 라인 자체를 또 잘라 주실 거예요. 그 밑에는 6mm로 잘라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탭을 빼시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90도로 조금씩만 이렇게 올려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려 주세요. 그래도 예전에는 제가 좀 천천히 자른 머리 진짜 못 잘랐는데 요즘 많이 늘은 것 같아 나도. 어? 천천히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이 라인은 가이드 라인은 토끼 클리퍼도 있지만 그냥 일반 클리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 이렇게 라인만 잡아서 이렇게 정리해 주셔도 아주 깔끔하게 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죠 이렇게 좀 잘라 주시면 제가 봤을 때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옆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고 위에 라인은 여기는 잠깐 위쪽에 이렇게 튀어 나왔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리 정리 정리 정리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라인이 싹 졌죠 자 오른쪽 왔는데요 오른쪽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요거는 투블럭 했을 때 머리랑 제가 스포츠머리 자른다고 위에 자를거나 같이 이렇게 뭉쳐서 이만큼 돼 있잖아요 이거를 겁먹으면 안 돼요 우리 초보 미용사분들은 이걸 겁을 먹게 되면 되게 힘드니까 겁먹지 마시고 바로 그냥 그대로 올려서 일자로 이렇게 쭉 올려서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스포츠는 겁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90도로 다 올려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직도 겁나신다고요? 연습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이거 그냥 이렇게 계속 연습하세요 늘 얘기하지만 오늘 거, 내, 오늘 거, 다음 주 거, 뭐, 그 다음 주거다 비슷해 보이지만, 절대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똑같아요. 그러나, 맨날 볼 때마다 우리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럼 어때? 좀 깔끔해졌지? 음, 음. 그런 상태에서 6mm, 6mm를 끼셔서 그 6mm로 밑에를 똑같이 이렇게 쳐주세요. 밑에 라인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귀는 꼭 잡아주시고, 이렇게. 6mm를.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귀 라인을 살살 이렇게 잡아주시고, 밑에 라인도 잡아주시고, 여기 이제 튀어나온 부분들 있으면, 그거를 살살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초보 병사분들은 거울을 자주 보셔야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울 안 보고 머리만 봐도 얼추 이렇게 라인이 잡혔다 안 잡혔다 알겠는데, 이게 초보 병사분들은 거울 보는 습관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뒷머리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90도로 쫙 올려서 이렇게 주세요 근데 그 전에 투블럭이었던 머리를 우리는 제거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제거한다고 치더라도 벌써 스포츠의 50%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 주시고 밑에도 6mm 6mm로 쭉 밀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깔끔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어서 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하시고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반 클리퍼로 이렇게 라인을 딱딱딱 끊어 주시면 그 라인 자체가 깔끔해 질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 꼬마 클리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울을 한번 딱 보고 라인이 옆에가 튀어나왔나 안 튀어나왔나 정리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약간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럼 이제 그런 거 정리해 줄 거예요 이렇게 약간 네가 옆장구구나 어 그래서 옆장구니까 그런 부분은 앞쪽으로 살짝 이렇게 뺀 다음에 이 위에를 살짝 더 들어가게 치면 돼 이렇게 그래서 90도로 들어서 최대한 극의 어느 정도의 머리에 스포츠는 각을 좀 세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시면 스포츠 자르는데 아주 괜찮죠 이렇게 옆에를 잘라 주시고요 자 뒷머리 한번 가볼까요 뒷머리 같은 경우도 길었던 머리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 가이드라인은 똑같이 잡아서 이렇게 잘라 주세요 이렇게 잘라 주시고 그다음 위에 한번 잘라 주시고 밑에 한번 잘라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포츠는 좀 간단하게 짧게 머리를 자르는데 그 같은 길이에 어느 정도 선만 잘라주신다고 생각하고 자르시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잡아서 연습 많이 하시면요. 이거 되게 쉽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정리가 다 끝난 게 보일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하고 이 부분도 정리하시고 밑에 네이프 부분을 그라데이션을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를 살짝 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러면 밑에 라인은 이렇게 바이드 라인이 좀 잡힌 것처럼 같이 연결이 될 거예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옆에 잘 보이시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잘 쳐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밑에 부분 이 짱구 머리 식의이 부분을 조금 더 올려 칠거예요 스포츠라서 그 다음에 요런 라인들 요런 라인들 살짝 이제 지저분한 거 정리하듯이 정리를 살살 해주시면 우리가 이 스포츠 라인이 꽃이에요 이제 학생이니까 좀 스포츠인데 짧은 스포츠 말고 약간 중간 정도 되는 스포츠 머리를 자르는 걸 보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정리를 다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토끼 클리퍼로 이렇게 라인 정리를 제대로 해 주시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어 되게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초보 미용사 분들 이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어 계속 어려워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쉬우니까 자꾸 자꾸 연습하세요 자위에 머리 이제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한번 잘라볼까요 물을 이렇게 적당하게 흠뻑 적시세요 좀 많이 말고 뚝뚝 떨어지지 않게만 자 이렇게 해서 위에는 이런 식으로 빗과 가위를 해서 천천히 이렇게 잘라주세요 길이를 맞추면서 이 뒷머리랑 윗머리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어서 머리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빗을 세운 상태에서 끝으로 이렇게 같이 이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잘 쳐다보시고, 그, 머리카락을 어떻게 하면 맞춰주나. 그, 뒷머리랑 이 앞머리 쪽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같이 아, 탑 부분까지 계속 가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이드라인 잡히면서 좀 짧아지죠 뒷머리 같은 경우는 잡은 다음에 이렇게 같이 같이 이어서 똑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둘셋넷다 그러니까 연습할 때 너무 좀 이렇게 여유있게 요렇게 요렇게 연습하시면 나중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잘라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렇게 그냥 빠르게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그냥 진짜 실전에서도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잡히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 빗과 가위의 어떤 그 특성상 빗 잡는 거랑 가위 잡는 모습을 좀 많이 유심히 보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요 정도 선은 보통 한 80도 정도, 45도 정도, 밑에 45도 정도 이렇게 들어서 쭉 가다가 이렇게 세워서 그 동그란 머리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어주는 거죠. 끝에 부분을. 자,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이 고난이도의 어느정도 기술이긴 한데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되니까 여러분도 천천히 연습 많이 해보세요 이렇게 같이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지 약간 역삼각형이라 그러냐 그렇게돼 있어서 여기가 많이 튀어나오잖아 내가 잘랐어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 진짜로 잘라 주는 거예요. 앞에서 딱 봤을 때 일자 같지만 그 부분을 많이 튀어나왔으면 약간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서 빗을 이렇게 이용해서 무조건적으로 조금 더 눌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천천히 살짝 밑에 머리가 이렇게 뜨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살짝 안으로 살짝 넣어서 이렇게 잘라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어, 흔히 말하는 옆가위질로 살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거 영상 중에 옆가위질 하는 거랑 그냥 가위질 연습하는 거랑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 많이 보시면서 블랙형 따라하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살짝. 요 부분은 지금 이층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많이 죽었고 여기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살살 이렇게 죽여서 가위를 이렇게 살짝 비타고 이렇게 올려주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렸다 싶었는데도 머리가 많이 떠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클리퍼를 이용해서 이게 보시면 클리퍼를 이용해서 살살 안으로 살짝만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살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안으로 집어넣는 이 머리 스킬은 빗을 어떻게 넣냐면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도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로 옆까지 한번 더. 그 다음에 요즘은 좀 젊은 애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 스포츠머리에서 자르더라도 앞머리 같은 경우를 좀 약간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살짝 돌기가 있어요. 앞머리가 그래서 앞머리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돌기가 있으면 되게 힘드니까 이 부분은 약간 일자성으로 살짝 칠게요. 했는지 네네 이게 이렇게 치면은 이제 우리 학생이 넘길 때도 좋고 어 네. 살짝 넘길 때도 좋고 어떤 머리를 해도 좋아 음. 머리 감고 이 친구 같은 경우 머리가 이쁘게 나왔나? 한번더볼 거니까 어 이렇게 지금 오늘 이렇게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믿고 가는 거니까 어? 네. 블랙형은 사랑이다 몰라? 아, 알죠 알죠 알죠 <웃음> 블랙형은 사랑이다 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어, 마무리를 이제 이렇게 제이 영상을 끄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어, 이렇게 자르면 되요라는 거를 어느 정도 천천히 보여준 거고, 지금은 제 가위질로 제가 한번 치는 거를 살짝살짝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잘라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혼자 천천히 자르는 거는 좀 약간 역부족이에요, 사실은. 네, 어때? 이쁘지? 아, 예 네, 좋은 거 같아요. 네. 오늘 어쨌든 스포츠 머리 마무리 졌고요. 일단, 머리 감고 한번 더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초보 명사 화이팅 너 화이팅 안 해? 화이팅 어때 머리? 아, 좋아요 좋아요 깔끔하지? 네. 여기를 살짝 이렇게 눌러도 괜찮아아 이렇게 눌러도 괜찮아요? 네, 그래. 어, 손질을 그렇게 누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아주 깔끔하게 잘 잘랐네요 네 같아요 어, 열심히 살아? 네 <웃음> 아, 화이팅 <웃음> 대박? 짧으니까 좋지?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땀을 어. 때, 진짜. 시원해? 아, 너무 시원하고, 빨라요. 네, 감사합니다.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구독. 어... 좋아요, 좋아요, <웃음> 알림 설정, 꾹! <웃음>